이빈안 그러면 딱아 우유 안 나오는데 얘비 우유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세서 먹어야지 회 q u 자기가 그런 맛이 와. 애들이 저렇게 어 예비 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<목소리> 아 e a 아 t h y b o 진짜 왜뭐 코딱지까지